꿀팁 하나 찍어드릴까요? 원티인이 알려주는 신발끈 안 풀리게 묶는 방법 자요 일단 똑 이렇게 한번 붙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려요 원래 이렇게 해서 빼면 성공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안 풀리게 묶는 방법 여기서요 고리를 한번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와서 탁 묶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신발끈은 평생 풀리지 않습니다 챕터 1한 바퀴 돌려서 묶어줍니다. 챕터 2 일반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 자,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. 자, 여기서 이 튀어나온 고리를 여기 사이에 한번더 넣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리본을 탁 묶어주면 끝! 이상 원테인이 알려주는 신발끈 안풀리게 묶는 팁이었습니다.